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소나타 DM8 N9 사양 풀 LED 테일램프와 하이브리드 전용 리어 스포일러 장착입니다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으로 출고된 DM8 센슈어스입니다 소나타는 등급에 따른 베리에이션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해당 등급에서는 풀 LED가 아닌 리어 LED 콤비램프가 적용되어 있으며 별도의 리어 스포일러가 없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트렁크 리드 백패널입니다 하이브리드 사양에선 유광 블랙의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스포일러는 백패널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부분적인 교체 또는 장착이 불가합니다 백패널을 통째로 교체해야 죠풀 LED 사양 아웃사이드 테일램프입니다 N9에만 적용되는 부품으로 LED 광원을 주는 사이점을 제외하면 할로겐 타입과 외관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선 아웃사이드 테일램프를 탈거합니다 신품 테일램프를 장착 후 커넥터를 연결하고요 트렁크 리드 트림을 탈거 후 백패널을 탈거합니다 상단은 신품, 하단은 고품입니다 기존 백패널에 장착되어 있는 대부분의 부품들을 신품 패널에 이식 후 차량에 장착하고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떨림 없이 잘 작동하네요 LED인 만큼 뚜렷한 신인성을 자랑하며 턴시그널 점등시 잔상이 남아있던 전구 타입과 비교해 반응성이 빨라 깔끔한 점등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포일러의 경우 백패널 일체형으로 교체된 만큼 애프터용품과 비교해 완벽한 핏을 보여줍니다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와 궁합이 훌륭하네요 참고로 리어 스포일러는 N9 전용 제품인 카본 스포일러도 있는데요 카본인 만큼 제품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라 유광 블랙으로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이상 소나타 DM8 N9 풀 LED 테일램프와 하이브리드 사양 리어 스포일러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